오늘은 PSG 탈론의 한국기 선수인 탱크와 리버 선수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, 그 팬들한테 자기소개하고 최근 이제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PSG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탱크 박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와서 자가격리하면서 계속 폼을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저 할까요? 네,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. 아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PSG 정글러 어, 리버 김동우라고 합니다. 어, 이제 중국에 와서 자가 격리를 하고 그 동안 솔로 랭크를 하면서 이제 폼을 올리고 있어요. 그좀 자가 격리가 이제 한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에까지 이어져서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? 이제 그 힘 다들 이제 막 죽겠다고 하는데 팀들 다 그러고 좀 어때요? 거의 지금 한 20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일 넘어서 어,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밥 일단 밥을 계속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중국에서는 일단 주시는 음식을 먹는데 약간 좀다 어떨 땐또 맛있기도 한데 어떨 땐또좀 제 입맛에 안 맞는 게좀 있어서 이제 밥 빼고는 그래도 자가격리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리버 선수는? 어 일단 한국에서는 되게 일단 음식도 되게 한국인이니까 잘 맞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자가격리를 하니까 조금 덜 심심했는데 이제 중국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니까. 음식도 이제 중국음식이라 입맛에 좀안 맞고 음. 그리고 이제 혼자서 있으니까 좀 외롭기도 한것 같아요.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<웃음> 로드컵 화제였던 PSG 탈론이 이제 1위로 그룹 스테이지를 올라갔어요. 그냥 좀 이제 현장을 못 갔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TV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? 어 일단 솔직히 약간 다들 좀 잘하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1등으로 갈지는 생각 못했는데 다들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1등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. 네버 어 처음에 일단 생각했을 땐 1등으로 올라가는 건 무리,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제 2등으로라도 올라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제 임대 선수들을 믿고 기다렸는데 어, 임대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1등으로 갈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자가 격리만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 하나였는데 좀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국에서 한국 그러면 거의 뭐 42일 동안 아 42일 동안 자가 격리만 하다 끝나는 건데 그런 아주 이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때요 네. 어... 일단 처음에, <웃음> 처음에는 처음에 저희가 플레인 가게 됐을 때 플레인에서 약간 이제 롤드컵 처음이니까 대회 경험도 좀 쌓고 오히려 약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참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뭔가 너무 허무했어요. 일단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. 자가격리하면서 만약에 가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가니까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임대 선수들이 그래도 되, 된다는 <웃음> 소식을 듣고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믿고 기다렸어요. 미리 어, 버어는아 저는 일단 맨 처음 어, 한국에서 자가 격리할 때 이제 저희 한국 선수들이 못 뛴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, 솔직히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. 저희가 그냥 자가 격리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음. 어, 이제 중국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롤드컵이 진행되었을 때 경기들을 보면서 어,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고 그,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면 감독님은 이제 진출을 확정 졌을때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두 선수는 딱 진출이 확정 됐을 때 가장 먼저 든 생행 그 어떤 생각을 했나요 가장 먼저 어 일단 진출을 했었을 때는 이제 약간 좀 다들 엄청 잘 해줬잖아요 음. 그래 가지고 약간 더 어떻게 보면 부, 다들 이제 엄청 잘했으니까 저도 좀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도 살짝 있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포모를 끌어올려야겠구나 이렇게 선수들이 이겨줬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리버 선수는 어때요? 아그 어, 1위 결정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경기를 보다가 샤워를 하러 갔었는데 음, 네. 이제 저희 옆방에 코치님이 계신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, 코치님이 계속 나이스 나이스 거리셔서 걸이셔가지고 어, 올라갔나? 이 생각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진짜 올라갔더라고요 1위로 이제 그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좀 얼떨떨하면서도 이제 임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럼 옆방에 있는 사루 코치님이 있는 거예요? 네, 사루 코치 님 그러면 근데 그 네. 호텔이 그 옆방에 소리치면 다 들린다는 얘기가 있더그 진짠가 보네요? 네, 방음이 잘안 되는 거 같아요 아... 다 들려가지고 음... 들었습니다 그... 지금 이제 워낙 그 유니보이하고 콩이의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그니까 이제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전설의 1군 PCS가 등판하는, 등판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탱크 선수와 리버 선수가 이 둘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얘기를 당연히 들었을 것 같은데 조금 부담감은 있지 않나요? 네,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다들 진짜 폼이 좀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살짝 이게 롤드컵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 쟁쟁한 미드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긴장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음. 아 이거 약간 비교도 될수 있고 음. 그리고 이제 다들 잘해줬는데 제가 여기서 못해버리면 또 그러니까 부담감이 <웃음> 솔직히 좀더 있는데 그래도 그 부담감이 더 연습을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탱크 선수는 이게 대만이 아닌 데 홍콩 그탈론 본사 그쪽에서 이제 게임을 했잖아요 네좀 힘들지 않았어요? 어 솔직히 약간 그렇게 오래 있을진 처음에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거의 한 3개월 정도 홍콩에 있었는데 어 약간 일단 혼자인 게좀 생활하는 거 보다는 그냥 이제 다들 같이 없으니까 제 이제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뭐 스크림 할 때나 대회 할 때나 뭔가 스크림도 이제 좀 의견, 의견 소통하는 것도 좀 확실히 마주보고 하는 것보다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고 약간 대회할 때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대회를 같이 하는 듯한 느낌도 잘안 들고 해가지고 가끔 약간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공허할 때도 있고 약간 좀 마음 잡기가 좀 힘들었, 힘들었었는데, 그래도 다들 믿고 기다려주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. 리버 선수는 이제 뭐 V3, 뭐 여러 팀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, 일단은, 일단은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, 본인을 이제, 이제 첫 등판이잖아요? 라고 <웃음> 소개를 하자면 좀 어, 어떨까요? 어, 일단 저는, 어, 되게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음. 그리고 이제 상대 정글 가정을 많이 하는 그런 정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. 그, 그것도 그 궁금했는데 지금 p c 스탈론에서 원래 이제 다섯 명이 모였을 때는 누가 그 오더를 하나요? 오더가 중심이 누구 누가 한가요? 어 아무래도 저랑 서포트 카잉 선수가 같이 음. 오더를 하는 것 같아요. 음. 초반에 중심적으로 그 이제 그룹 스테이지를 갔는데 이제 LGD가 워라...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B조 아니면 D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지금 확실한.. 아그리고 아, 거... 아, D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B조에는 담원이 있고 D조는 거의 죽음의 조로 알려져 있는데 좀 선수들은 어디 조를 좀 들어가고 싶나요? 음, <웃음> 어, 저는 일단 D 조는 좀 피하고 싶고 네. D 조 말고는 그래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D 조 말고 B 조는 네. 좀 담원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요? 네, 담원이 있긴 한데 D 아 그러니까 디 조에는 이제 좀제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DRX 하고 P.S.가 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. d 조만 아니면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의사소통은 좀 문제 없나요? 그 캔커 선수는 여자친구가 중국인으로 알고 있어서 좀 중국어 되게 잘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근데 네. 리버 선수는 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없는지? 어, 아무래도 현지인만큼은 못 하는데 그래도 게임적으로 어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음 그러면 탱크 선수는 그러면 지금 언어 중국어 언어 같은 경우 는 저는 문제가 없겠네요. 어, 근데 게임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음 지금 이제 자가경이 금요일 날 풀리게 되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? 어 일단 좀 입맛에 맞는 음식을 좀 먹고 싶어요 여기 너무 저랑 좀안 맞아가지고 음, 그러면 한, 한, 음식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? 어... 그래도 중국에 왔으니까 저는 좀 포거를 좀 먹고 싶어요 리버, 리버 선수는 뭘 먹고 싶어요? 저는 삼겹살이 먹고 싶습니다 아그 한식당 가서? 네네 그 PSG 탈론이 이제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 선수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좀 요즘 이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? 이제 시간이 좀 타이트하고 좀 스크린 맞춘 지도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요즘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어, 일단 저는 음, 일단 지금 롤드컵에서 미드 여러 픽들이 좀 나와가지고 일단 제일 잘, 많이 나오는 챔프들은 좀 하면서 음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좀제 개인 기량이 또 중요하다 생각해서 개인 기량하고 챔피언 폭 위주로 좀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리버 선수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정글 캐리 메타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제이 본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조금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어, 요즘 AP 정글들이 대세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 AP 정글이 아마 제일 좀 중심적으로 나오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두 선수 모두 좀 노, 그 그룹 스테이지에서 만나고 싶은 팀이나 선수가 있나요? 저는 수닝 라고 소프엠 친구 만나고 싶은데 A조에 마취가 있어서 음. 좀.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요. 리버 선수는? 어 저는 T.S.나 담원을 만나고 싶어요. T.S.는 거... 네. 참고로 아 카사하고 이제 헨리안 네. 선수를 만약에 만난다면 대결하게 될 건데 본인은 그 정도 만난다면 어느 정도 좀가능가 아마 거... 아마 아마 밀릴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다보니까 대회에서는 어떨지 그런 거를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 감독님이 탱크 선수를 담원이라고 계속 놀린다는데 네 <웃음> 그 담원하고 좀 만나고 싶지 않아요? 어, 계속 다들 그 담원이랑 제 이름이 단원이니까 음. 꼭 담원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음. 저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저도 약간 쇼메이커 선수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, 음. 만약 만나게 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이제 그, 올해 이제 PCS를 처음으로 이제 치러봤잖아요. 그 지금 탱커 선수는 이 서머 시즌부터 했는데,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을 좀 듣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건 괜찮았고 어떤 건 조금 아쉬웠다.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온라인으로 해서 좋았던 점은 뭐 일단 뭐 선수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연습실에서 <웃음>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긴장감이 없이 그냥 연습하던 대로 할수 있고 약간 음. 단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선수들은 현장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게좀 좋다 생각하는 게 근데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없는 게좀 많이 아쉬웠어요. 리버 선수는? 어.. 저도 그 긴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, 저는 오프라인이지만 코로나 때문에? 관중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PCS 보면 좀 이제 대만 4개 팀 말고 나머지 이제 다른 지역 팀은 좀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... 근데 뭐 직접 느꼈 대결했을 때는 좀 어떤 것 같나요? 음, 제가 대회를 해봤을 때는 다른 지역이 좀 약하다는 평도 있지만 그냥 대회하면서는 그렇게 막 약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약간 질 수도 있고 음. 약간 이길 수도 있고 어, 저도 전부 다막 약한 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질문도 이제 끝자락을 가고 있는데 끝을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롤드컵 이번 좀 목표가 있나요?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거나 뭐? <웃음> 해보고 싶은 거는 그룹 스테이지에서 처음으로 <웃음> 좀 뚫어보는 거 그게 음. 가장 큰 목표이긴 해요. 저는 8강을 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. 그, 워낙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, 워낙 PCS, PC, PSG 탈론이 워낙 이제 드라마 같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서 진짜 일군이 모이면 그 얼마나 강하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이제 선수, 본인들이 봤을 때 PSG 탈론은 어느 정도 전력이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나요? 또 음. 그, 지금 마치 X가 지금 이제 그로스테이즈를 가있잖아요. 그러면, <웃음> 또 이제 또 마치 X는 얼마나 더 강한 거냐. PSG 탈론 이겼어. 그러니까,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이제 선수들이 봤을 때는 우리 팀 전력은 어느 정도다. 그런 얘기 해주시나요? 일단, 저희 팀은 좀 한번 풀리면은 좀 확실하게 좀 싸움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. 만약에 어느 정도라고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저희가 초반에 주도권을 만약 잡는다면 어, 모든 팀이랑 다 해볼만한 거 같다고 생각해요 리버세도 저도 저희 팀이 되게 싸움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. 초반 주도권을 저희가 잡으면 어, 저도 모든 팀이랑 다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이나 기사를 본 팬들한테 한마디로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? 어, 일단 제가 좀 프로를 시작한지 오래됐는데 일단 아직까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국 에서 저를 좀 잊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메인 스테이지에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다시 저를 좀 기억하게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. 어, 일단 PSG 팀을 응원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임대 선수들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못하지는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.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